여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에 o 바 e 와 며칠간 폭식을 엄청 많이 했더니 우리 상당히 더웠어. 엄청나게 코가 엄청 뭉네. <웃음> 확실히 생리할 때 돼서 다른 곳 피부는 다맨들멘들한데네 요즘 틱톡을 해가는 온더탑. m 기 k e 됐어 왜 r o p t h 네, 네, 네, 네. 뽑힌 것 부착한 엉덩이 올라가 백, 백, 백, 백. 나는 되게 한 6년 전부터 했으니까 날 보던 초, 중, 고 친구들이 지금은 다 고학년이 되거나 성인이 되거나, 내 또래가 되거나 그 친구들이 다 자란 거라. 같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틱톡을 하는데 요즘 애들은 이 언니 모를 거다. 나 때는 말이다. 이러면서 <웃음>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나 초등학교 때이 언니 기가 막힌 거 없다. 댓글 났는데 너무 웃긴 거야 너무 귀여워 오야내 초등학교 때 전부를 책임지던 납니다 이러면서 <웃음> 같이 나이를 먹으니까 그 시간이 흐른다는 거를 체감을 했어 밥은 원래 일부러 조금만 떠웠어요 제가 고기를 더 많이 못 먹을까 봐 버섯 제 진짜 버섯 팽이버섯 진짜 좋아하거든요 버섯이란 거는 다 상관없이 다 좋아해요 버섯은 팽이든 뭐든 아 이거 개꿀팁 청양고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쌈장 위에다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먹으면 양 조절도 쉽고 아무튼 진짜 개꿀팁이에요 아삭 씹어서 먹으면 양 조절이 되게 어렵고 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집에 이렇게 먹는 거면 진짜 개꿀팁입니다 오늘 쌈을 무사게 무사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최근에 고기부터 먹자 고기 두 점. 버섯, 마늘. 아! 아, 어제도 쌈 엄청 많이 먹었더니 입이 찢어졌어. 너무 많이 먹어서. c a d s y 괜찮이 h e s t 차전 가져오는 김에 후켓 더블티까지 타왔어 응? 이렇게 먹는다 해서 난 흡연자가 아니라 너무 출출해 출출해서 이 정도면 나 삼겹살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은 거 아니지? 잘 먹겠습니다! 치즈볼로 있네? 치즈 보내. 시집을 보그 시집을 보내. 시집을 시집을 보시집 폴리스스를라이스를라를이스라스를 퍼플라이스를 스라이스를 퍼플라이스를 퍼플라이스를 퍼플라이이스를이스를이스를퍼이스를이스이스라이스를라이 진짜 집에서 과자를 먹습니다. 점점 얼굴이 통통해지고 있다. 먹고 있는데 리뷰를 남기라고 메시지가 왜? 맛있게 먹는 고기는 몸에도 좋고 맛있지요. 몸에도 좋고 맛있는데 이변에 들어가면 더 맛있지. 아우, 쌈 너무 많이 먹었네. 이 꼬리, 잘 먹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11시 51분, 김치볶음밥 투계란을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음. 스스로 최소 맛있는 도전하는 그런 유미라는기억과상상 하는 그런 컨텐츠는 아지만 그렇죠 공용식품은 저의 친절지. 깜짝 놀라? 모든 사람. 이번에 광고로 받게된 여신 티켓 PPL을 이용해서 리프팅이나 피부 시술을 한번 받아볼... 그렇다면 앱 두석에 렛츠고! 여신 티켓은 모든 시술 이벤트가를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알아볼 수 있어서 가격 비교하기가 좋았어요. 앱 밑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클릭하면 이벤트 종류랑 가격을 한눈에 볼수 있고 검색으로 원하는 시술의 가격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괜히 부끄러워서 장난 좀 쳐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최고의 메리트는 결제 같은 경우도 방문 없이 그냥 앱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 그냥 원하는 시술을 온라인 결제로 미리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최고의 메리트였어요 그러면서 뭐 상담 받다 보면은 아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좀 거절하기도 좀 애매하고 민망하고 사실은 진짜 고민하다가 예산 초과돼버리면은아 진짜 멘붕이 온단 말이지 앱으로 미리 내가 결제할 것만 하고 싶은 것만 미리 결제해두면은 불안한 일도 없고 불편한 일도 없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전달받은 꿀팁인데요 댓글이나 이벤트에 참여해가지고 활동 포인트를 적립받거나 그런 걸또 받아가지고 결제하면은 저렴하게 할수 있다는 점 직접 시술을 받은 사람만 후기를 쓸수 있어 광고성 후기를 걸을 수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갔습니다 영수증 후기도 등록할 수 있어가지고 이 여신 티켓 앱에 신되지 않은 병원 후기들도 볼수 있어요 사실 저는 집순이어서 그런지 지도를 이용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병원 피부과 병원 찾아보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지금 피부 에스테틱 샵을 따로 다니고 있어가지고 피부 케어 같은 거는 그래도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리프팅이나 다른 시술에는 조금 관심이 생겨나는 요즘이어가지고 이걸로 갈 만한데를 편하게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추운데 알아봤던 것 같아요. 집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차를 가질러 가고 있습니다. 병원도 잘 다녀오고. 내 건물이었으면 좋겠다